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구 뭉티기와 통관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뿌링클 먹방을 촬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아또 어떤 걸 먹으면 또 정말 행복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먹었던 뭉티기가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먹어봤던 그뭉티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얇게도 썰고 두툼하게도 썰어서 이또 두께에 따른 소리와 식감을 한번 즐겨볼까 하고요 함께 먹으면 맛있는 양념장 이번에는 기존 이런 양념장 위에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자도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이게 먹을 때 약간 겉부분에막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더 먹기 편하게 그 막부분을 미리 제가 손질을 해줬고 또뭉티기랑 같이 먹으려면 너무 두꺼우면 불편할 것 같아서 썰어봤거든요 근데 관자를 썰 때는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께별로 썰고 통으로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뭉티기 사면 기본으로 간과 천엽을 주거든요 그래서 생간과 천엽도 먹고 또 김도 함께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뭉티기뭐 하, 이거지 양념장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다. 잠시만요. 짠 소주를 준비했습니다. 진한 블랙인데, 저도 처음 먹어보는 술이거든요. 한번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요. 짠 아, 맛있는데, 깔끔하다. 야. 아 참, 이거 제가 이거 따를 때 똥똥똥똥똥똥똥똥 소리 나는데 술이 나오기 전에 미리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께서 소리는 따로 입힌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꽉차 있다가 기울이니까 요 사이로 공기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소리가 먼저 나고 따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 얘기하다 보니까 안주 먹을 타이밍이 지났네. 대박, 지난번에는 초고추장 잔뜩 찍어 먹었잖아요 아, 소금장 진짜 잘 어울리네? 약간 단짠 느낌이 어버리는데요 양념장도 한번 입안에 같이 들어가니까 약간 뭉티기가 압도하네 향과 식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팍팍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먹어보니까 짤깃짤깃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부드럽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근데 관자를 구우면 좀 탱글탱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어, 왠지 구워서 같이 먹으면 뭉티기가 압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둘이 쌍벽을 이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얘를 한번 빨리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웃음> 구워야지 궁합이 딱 맞네 둘이 먹기에는 일단은 관자를 구워서 올게요 구운 통관자 먼저 여러분 아직 그 뭉티기안 드셔보셨으면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아참! 진한 블랙 제가 아까 맛있다고 했잖아요 왜 맛있냐면 홍삼농축에 수삼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향이 과하지 않게 백그라운드로 은은하게 깔끔하게 나요 그리고 술 자체도 이 목넘김이나 이런게 괜찮다 행복. 이 조합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 딱 올려서, 이 양념장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짠!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뭉튀기랑 관자를 먹어봤는데 혹시나 저와 같은 조합으로 드실 분들은 관자를 얇게 썬 다음에 살짝 구워서 드세요 너무 맛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